h a n 시 l 하 o s h i Chunghajushi y a s a g e m e e d d u c k d j y o n g s a n y u l o n g h ISTJ w u i Honin Shingo Hashi v g 1 h ISTJ World Membership a g i d h a s h l o g a s m r u n g Total n e g a i Benefit u l n l u l s